<목소리> 네 안녕하세요 어, 오랜만에 인사니다 저는 주인수의 업그습니다 반갑습니다 어, 맞아? 다 <목소리> 네, 저희 드라마가 과거 희생들을 보고 가 스토리에 부서울 줄 n 요 저는 제가 막라는 캠핑을 보고 지금 말요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서 외모를 가지고 는거기도 하고요 그이해 주신 분은 저 보시기에 어, 어떻게 이가는지어떻 음. 하실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다솜입니다 네, 제가 열심히 작업한 네이버 오디오 무비 리버스가 11월 18일날 공개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